이조음조 달렸네, 고 고구마야, 네. 뭐야, 아, 뭐, 이거. 거의 점차네, 아니에이 여기 점차네, 아니에와 절반도 짧고, 꾸준히 지금 꽃이 피고 있고. 와, 10년, 1 0 엄청 엄청난 거, 이 정도면? 예, 뭐, 하면은, 예, 뭐, 맛은 좋아요, 우리. 음. 동당에 한, 천, 한 백만 원 정도 했습니다. 얼마야? 천 백만 원. 천 백만 원? 예. 열일곱 동에 한, 일억, 예. 일억 정도 되겠억 예. 정도? 예, 가까이 했습니다. 일억 정도 하 같은데. 예. 그전에는 얼마를 하셨어요? 그전에는, 뭐, 열일곱 동에 일억 한, 사천, 한 3,4천 열회 했습니다. 아 그럼 6주천을다 하신 거네? 예 네, 그렇습니다. 빛벅이 여기니 6,7천을 다 하신 이 저는 지금 경북 성주에 한참외밭에 남아있는데요. 이 참외밭은 무려 40년 동안 참외를 지은 농부의 참외밭입니다. 근데 최근 이 참외밭이 무려 60% 이상 이 수확량이 더많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비법과 어떤 농법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 농사하신게얼마나 됐어요? 한 40년 됐습니다. 와 7월에 4년 <웃음> 예. 4월 12일이면 지금 두불 참회 지금 한창 수확 중입니다. 아 두불 참회 예. 두불 참회 지금 그러면 참회가 네. 지금 상태가 떻습니까 지금 상태 지금 우리 두불 땄는데도 굉장히 참... 원래 어, 유난히 원래 참이가 많이 달리고 과도 어, 크고 음. 예 지금 체력도 많이 달린 중에서도 지금 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 지금 참좀 수확 중에 있습니다. 아 참외가 이렇게 온기 중에 달려있네요? 예. 오 이게 주홍주엉 갈렸네 네. 고구마야 뭐야 이거? 어, 이거 점참해아니까 이거 점참해아니다 우와 네, 이거, 이거 점 참외 우와 네. 절반도 짧고 꾸준히 지금 꽃이 피고 있고 참외가 응. 많은데도 응. 이렇게 왕성한 생명도 보고 있네 작년부터 그전에는 참여를 이렇게 참 못했는데 네. 40년 농사 짓는 중에 아 작년이 작년에가 제일 많이 했는 걸로 돈을 많이 했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동 하세요? 17동 하고 있습니다. 자, 100m? 100m, 17동. 0 0 m 100m, 17동. 예. 네. 자 그럼 작년에 자, 가장 매출이 좋다고 하셨는데 작년 매출이 작년 얼마나 하어요 동당에 한 천한 백만 원 정도 했습니다. 얼마요? 1 1 0 0만원이 예. 17동에 한 1억... 2억... 예. 예, 가까이 했습니다 2억 정도 같은데. 예. 그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전에는 뭐 17동에 1억 한 4천 한 3, 4천여로 했습니다 아, 그럼 6, 주천을더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 천을더하 아, 작년에 어. APMC 제품을 알고 네. 아, 농협의 우리 과장님이 APMC 네. 회사를 알더라고요. 그 APMC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고 인정하는 회사라고 이래 이야기를 듣고 네. 작년에 염료가 와가지고 해가 나면은 막 시들고 이래가지고 네. 아 고생하는 을 중에 아 소멘다르카는 제품을 아,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 소맨들을 한세번 정도 관주를 한 다음에 그 염류가 해결이 돼가지고, 꾸준히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세력이 좋아가지고, 참이가 달리고도, 꾸준히 또 뒷담화도 달고, 참이 안 끊기고, 예, 계속 이제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2.92. 네. 얼마 만에 이제 떨어진 거예요? 7개월, 7개월 만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가 시작하기 전에 6정도였어요. 지금은 뭐반올림하면 3점대. 반이 따라졌죠. 반이. 여기 말씀하신 저희 프로, 프로바이오틱스인 소맨드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왜 그러냐면 소맨드 안에는 비료를 풀어주는 AOA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 플러스 알파 유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라고 저희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얘네들이 없으면 미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염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연속 착가작물 같은 경우는, 꾸준히 키워나가려고 하면 유기물이 꾸준히 활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 소맨드에 활성도가? 예, 소멘드가 염류를 해결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시중 제품으로서는, 염류를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제품이라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를 주큰면핀 잡힌 종류만 연작 피해가 심하다고 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예, 소우맨드로 해결을 하고 올해도 또 왔어요. 올해도 와가지고 한세번 정도 였습니다. 세번 정도 였고 나서 아, 지금 보시다시피 예그 뭐 연작 장애 찾아볼 수 없이 지금 초세가 뭐 굉장히 조, 좋은 편입니다. 오여여 좀 참... 오요여 보이세요 점 참... 오, 오, 오, 오, 오, 점 참. 아, 요요요요 바이, 이렇게 이 보시면, 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그 아쿠도하고 루엔스하고 예, 혼용을 해서 포기 관주를 했습니다. 아, 그걸 하신 네. 이유가 뿌리 발굴을 이제 일찍 뿌리를 내린다 해서 그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번 정도 가까이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 아쿠도 루엔스를 여기가 얼마나 넣으세요? 그한 동에 그저 아쿠도 1 0 0한 병하고 루엔스 2L 터 그렇게 관주를 아, 하고 있습니다. 네. 뿌리 중에서 네. 어떤 변화가 네. 오나요? 이 초세가 떨어지지 않고, 꽃이 계속 오면서, 어, 지금 참에 따는 과정에서도, 이 예, 숙색 받침에서도, 뒷담화가 꽃이 오고, 지금 착가가 불수증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래도 꽃이 오잖아요, 꽃이. 뒷꽃이 아, 꽃이 또, 또, 또 오고 있어요. 아, 꽃이 이렇게 지금, 근데 또 꽃이 온다? 예. 연속 착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수확 전에, 이 꽃이 피서 이 기름이 수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이 놈이, 고커서 져 연속 작가가 된다는 겁니다. 음. 자체가. 이 꽃이 좀 뻗어 오고. 야, 꽃이 아직 예쁘게. 이거 이 생나고. 와, 생생해요. 예, 이거 또 푸른이 있고. 아, 또 피어나고 또 여기는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웃음> 예, 원래는 뭐 수확 다해 봐야 알겠지만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순 상태라든지 초색 끝이라든지 보면 녹염병도 하나 없습니다. 그 원인은 아무래도 아트 플랜을 어, 주기적으로 연면 시비를 해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충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네마시 에서를 한 달에 아니 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간주를 해 왔습니다 지금 상태에 봐서는 어, 같이 뭐 최상이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시색깔이좋은가예 아직까지 색이 좀덜 났습니다 한, 한 3일 더 있어야 했다는데 아. 소기 꽉차네꽉 찼어. 예, 소기 예. 꽉 찼습니다. 예. 맛을 한번 봐, 이죠? 네. 예. 아삭아삭거리고, 음. 꿀이네, 꿀. 네, 예, 다네. 예. 엄청 달아요 네. 예. 살이 아삭아삭하지? 네. 예. 예. 야. 야. 야, 밭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10년, 1 엄청 엄청 료 식료+ 요료 식료+ 면료 식료+ 맛은 좋아요, 우리 료 식료+ 식료+ e